신통력을 좀 보고 싶으시면 호흡을 좀 하세요. 단전이 빵빵할 때 깨어 계시면 뭔가 좀 일어납니다. 에너 전기 충만할 때 깨어 계실 때 뭐가 일어나요? 전기가 충만할 때 체험이 오면요. 넉넉하게 마음으로 뭘 그리면 허공에 딱 그려지고 이런 게잘 돼요. 보면 신기하죠, 그런 거 보면. 예전 어른들한테 들었던 말이 펼쳐져죠 저만 해도 막 명상하면 한 요쯤에 나와서 앉아있고 그럼 여기서 팔다리가 여기서 느껴져요. 이 육신은 덜 느껴져요. 여기 팔다리가 정확해요, 만져딱 지금 이힘 그대로입니다, 여기 있으면. 이런 짓 자꾸 해보고. 그럼 신기하죠. 할땐 신기해서 계속 해요. 반년 하다가 멈췄어요. 신기하다. 오늘 또 나가지려나? 또 나가봐요. 또 나가봐요. 신기하잖아요, 혼자서 이게. 그때 고시공부도 잘안 되고 막할 때라. 고시 공부할 때인데 반년을 이지도 하고 있었어요. 공부를 안 하고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학원 갔다 오면 은딱 방에 누워있으면 제가 위에 누워있어요. 여기 누워있어요. 그럼 이게 혼체도 아니에요. 에너지체 에너지체는 힘이 달라요. 파워가. 그리고 그 꿈같은 세계가 아니에요. 현실에 있어요. 지금 이 공간에 있으면서 이쯤에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거, 이런 거 가지고 구분해요. 혼으로 나가면 꿈같은 세계로 들어갑니다. 근데 딱 현실이에요. 정확히 현실에서 내가 딱 힘을 가지고 딱 여기 있어요. 이제 제 몸은 덜 느껴지고, 이 몸이 더 느껴져요. 거기서 경락이랑 다 거기 있습니다. 경락체가 그대로 나가는 거죠. 그것도 한반년 하니까 더 하지 말아야겠다. 그만해야겠다. <웃음> <웃음> 서 멈추고, 딱제 그 고시 끝나면서 그 뒤로 안 나간 것 같아요. 그것도 해보니까 다부지럽어 그래서 <웃음> 그 뒤로 더 연구한 게 양심이에요. 호흡도 하란 대로 해보았고, 깨어있음도 제가, 그, 마을이 씨가 어떤 상태, 마을이 씨는 자기 몸을 늘 바람처럼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있어 보니까 진짜로 그냥 참나만 잡고 있으면, 별거, 별거 한게 아니에요. 참나 잡고 있고, 이제 저는 이제 차크라 수련을 했으니까, 기운이 받쳐주니까 더뭐 쉽게 됐는지 모르지만, 몸이 바람으로 있죠, 그냥. 정신만 있어요. 이렇게막 뭐 하루 있어요, 하루 종일. 그런 거 저런 거 해보고, 내린 게, 그런데 제가 제일 박값했다고 느낄 때는요. 양심할 때, 양심할 때. 이건 또 다른 차원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선비들을 더 존경하게 됐어요그 전에는 선비들 책을 봐도요. 봉호 선생님이 선비들을 하도 칭찬해서 고수라고는 알고 있는데 책만 펴면 인위지기밖에 안 해요. 아, 이 양반들이 몸 나간 거나 이런 걸안 써놓고. 그렇잖아요. 인위지기만 해놓으니까 좀 답답했어요. 이게 조선시대 사상 독재 때문이야. 막 이런. 이 자기가 체험한 걸 진솔하게 얘기를 안 했구만, 이렇게 생각하고 봤어요. 좀 왜곡돼서 제가 한, 한 것들하고 비교하면, 이분들이 더 고수인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계속 이니지 얘기만 하니까 뭔가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보다가, 이 공부 그...